다 뚫어 뚫어 뚫어 뻥속 시원하게 뚫어 뻥다 뚫어 뚫어 뚫어 뻥 뚫어 뻥뻥 빵빵 뚫어주세요 속 시원히 뚫어주세요 물러거라 나쁜 것들아 먹고 살기 힘들다 말하자니 너도 답답해 나도 답답한 세상 아마자니 너도 답답 나도 답답한 세상 주거니 바꿔니 뚫어보자 인생살 뚫어 뚫어 뚫어보자 나의 사람아 다 뚫어 뚫어 뚫어 속 시원하게 뚫어 뻥다 뚫어, 뚫어 뚫어 뚫어 뻥 뚫어 뻥뻥뻥 뚫어 주세요 돈도 병도 속 시원하게 돈벼락이 나만 피해가 나 아이고 내 팔자야 말하자니 너도 답답 나도 답답한 세상 안하자니 너도 답답 나도 답답한 세상 죽거니박거니 뚫어뚫어보자 나의 사람아 말하자니 너도 답답 나도 답답한 세상 안하자니 너도 답답 나도 답답한 세상 뻥뻥 뻥뻥 뚫어보자 세상사 뚫어 뚫어뚫어보자 나의 사랑만 <beautiful> 다 뚫어뚫어뚫어뻥 속 시원하게 뚫어뻥 다 뚫어뚫어뚫어뻥 속 시원하게 뚫어뻥 다 뚫어뚫어뚫어뻥